안녕하세요 BDC 시윤입니다 <웃음> 아 진짜 어렵다 네, 구도가 좀 잠깐만. 음. 안녕하세요 BDC 시윤입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인데요 월요일 이제 주말을 지나 출근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월요병이 있으신가요? 저는 확실히 월요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주말은 진짜 너무 일찍 지나가 왜 이렇게 일찍 지나갈까요 주말은? 월요일 쉬고 이틀 쉰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죠? 한 3일이라고 4일 정도는 쉬어줘야 되는데 아왜 5일.. 5일밖에.. 아니 아니 이틀.. 어 이틀 밖에 안 쉬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월요일날 항상 제가 출근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일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뇌를 깨워줍니다 어, 노래를 많이 듣죠 노래를 즐겨 듣는데 Drake, Two Side Slide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뇌를 깨워줍니다 m 데 n 라디오 채널 1 8 0 9 어, 2르츠 김시훈의 혼자 듣지 말고 같이 들어요 6월의 추천곡은 태현 선배님의 해피입니다 여러분 또뭐 듣고 싶은 거 있으세요? <웃음> 제가 항상 하는 보컬 기본기 루틴이 있어요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항상 해요. 맨날. 저는 이제 무엇을 할 거냐. 이제 곧랩 레슨이 있어가지고 랩 써놓은 거를 복습. 제가 직접 써놓은 거를 다시 복습을 하고 랩 레슨을 들어갈 거예요. 우 우. 예예. 뭉뱀뭉뱀 비트. 비트가 어두우니까 하이톤으로 하면은 괜찮요아 이거는 오리지널 밀크티. 제가 밀크티를 진짜 좋아하는데요. 솔직히 밀크티는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전는 극호예요. 극호. 저는 그래서 그 편의점에 파는 대자와그 밀크티도 진짜 좋아합니다 <웃음> 사실 요즘 연습을 하면서 좀 느끼는 건데 되게 아직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다음번에 나올 때에는 이번에 10월에 달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PDC 시훈입니다 네 아까 작업실 캠에 이어서 연습실 캠어또 제가 이렇게 연습실에서 브이로그를 찍는 것도 처음이네요 제가 왜 연습실에 왔느냐 요즘에 또 유행인 캔디 챌린지를 연습해볼건데요 솔직히 노래가 너무 좋잖아요 백현 선배님의 캔디 이제 캔디 챌린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을 한번 해볼건데 오! 또 이런 색다른 기분이네 되게 이제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시면 의상도 약간 힙합니다 완전 힙합전사 같죠 약간 캔디 캔디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찍으면 돼요?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요즘에 해외에서는 저도 들은건데 유행하는건데 박수를 이렇게 안치고 이렇게 친대요 약간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쳐도 멋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없어됐찹찹찹아 이게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끊겼어요. <웃음> 아, 아, 안 찍어져 있었어. 아, 아. 어쩔 수 없죠. 다시 해야죠. 캔디 연습을 엄청 했어요. 막 영상까지 찍어서 막 했는데. 안 찍어져 있었어. 안 찍어주고 있었어. 브이로그 초반 실수 온다. 아. 이러면 다시 해야죠. 여쭬을 수 있나요? 와! 말도 엄청 많이 되는데! 잠깐 막대기로 보여드릴게요 원앤튜 아! 여기까지! 와 밀당! 아. 아! 보고 싶지! 나만 볼 거야 나만 볼 거야 제가 원래 보통 안 이러는데 잘 30분에서 1시간 정도 찍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안 찍혀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정신이 나간거 아니에요 춤췄으니까 노래도 한번 해야죠 안녕하세요 DJ 김신윤 108.9.1.2 헬스 김신윤의 10시 반가격에 오시기로 하는 겁니다 김신윤씨가 노래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이 탕글라스에 여께서 너무 기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만 어, 김시윤의 10시 44분 100... 1 0 0 h 네 김시윤의 10시 44분 라디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자요 아아 <웃음> 어, 어. 작곡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쓰고 있는 곡의 제목은 라떼인데요. 뭔가 일상에 이제 저희가 보통 카페를 많이 가잖아요. 이제 카페에서 제가 주로 맛있는 그 메뉴가 라떼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바쁜 일상에 그냥 카페에 앉아서 그렇게 있는 게 힐링이 되고 지친 일상에 나를 달랜다라는 그런 어 주제의 노래입니다. 한번 그냥 작업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네 <웃음>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라떼 라떼하면 뭐가 생각날까 라떼하면은 라떼는 말이야 자 이제 저는 이만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흥바 흥바 제가 지금 어디에 왔냐면 머리가 너무 법스럽고 약간 지저분해가지고 머리를 자르러 샵에 왔어요 이제 회사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여름인데 머리를 확실히 짧게 자르니까 아주 가볍고 좋네요 그러면 이따 회사에서 봐요 안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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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내일 찍을 그 커버 영상을 위해 오늘 보컬 연습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캔디 연습을 마지막으로 해보고 그러고 저는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하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위에서 스윗나잇 커버 연습을 하고 캔디 챌린지를 위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오늘 내려왔습니다 야, 연습실 또 그때 어제보내는 저기서만 이렇게 찍었는데 오늘은 또 여기서 이렇게 풀캠 제가 풀로 추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제 여기다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를 해놨고요 뭐긴말 필요할까요? 연습으로 들어가 보시죠 마지막 연습이니까 연습 좀만 하다가 바로 오늘은 집 가서 일찍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음. 아, 아, 아, 아, 아. 이제 영상 앞에서 좀더 표정, 여러분 표정. 바로 가기는 아쉬우니까, 어, 조금 더, 그냥, 노래 틀고 춤, 조금만 추다가 이야 <웃음> 이렇게 여러 가요 멜로디를 추면서 춤을 춰봤는데 와 옛날에는 진짜 다 알았거든요 진 모든 안무를 다 알았는데 지금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조금만 다듬으면 다시 기억이 날것 같긴 한데 네 언젠간 다시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깡은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해요 노래가 저는 2년 전부터 연습실 챌린지를 마치고 연습실 챌린지 <웃음> 응, 연습실 챌린지를 마치고 저는 이제 그만 숙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안녕 훈바